미쓰유 Hi, <웃음> 아, 예, 엘레타이안못 만난지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 엘레타이안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빠칭코에서고 한수 역을 맡았고요 신비한 상인이자 어, 야쿠자로 살아가는 예, 아주 그런 거친 인물입니다 Hi, 엘르타이 원. I played the role For uh, Sanja, and she is the one um, who has both fragile and r e s i l i e n t characters, and she is the very strong woman who gets to survive in all these obstacles and in, in, in this harsh world. And also, she has a heart, a very warm-hearted girl and woman. s u r v m a e 한수의 그 투박한 방식이 사실은 요새 시대에서는 되게 이해하기 힘든 어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요 그당시의 시대상에 어떤 남자들이라든지 사람들 간에 교감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략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어, 한수가 선자한테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은 사실은 지금이랑 별반 다르지 않는 방식들이 충분히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 되게 투박하게 꽃을 줄 수도 있고 굳이 야쿠자라고 해서 로맨티스트가 아닐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웃음> But I I I truly felt that he he was still he was like really romantic because he gave me a gift and like the way he looked at me was like like fully romantic so um that and the reaction that I had in the scenes were the honest reaction I had I guess <laughs> <웃음> 생각을 읽을 수 없는 간수는 어떤 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늘 읽을 수 없는 느낌의 표정들과 어, 눈빛들이 한수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Yeah, I'm doing it right now <laughs> I was doing it <laughs> I was trying to explain that um, her face is more like very strong but also has a lot of grief in herself and which also explains about her love in her heart and also very resilient like i said before yeah i, I really wanted to uh, um, express it but i, I don't know if it's just delivered well uh, there were a lot of memorable scenes that i can now think of but uh one scene that we met for the first time was um, um, that was my one of my favorite scene also because it was our first time to have a spark with each other. 어 저는 한수가 선자를 처음 만나는 시인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음, 그 순간 마치 이성적인 걸 넘어서서 어 저렇게 강인한 사람 그리고 과거의 나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람에 대한 그 기억이 엄청나게 강렬했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선자를 보면서 이렇게 걸어 제가 이렇게 따라가는 신이 있는데 어 그때 표현이 굉장히 그런 것들이 잘 되길 바랬던 것 같아요 단순히 순간 사랑에 빠진 남자처럼 보이지 않길 바랬고 어 뭔가 이렇게 그거 이상으로 어떤 깊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했었던 신이었던것 같아요 미스 유못 본지 너무 오래돼서 직접 대만에 가서 이렇게 만나 뵙고 싶고 그리고 요번 빠친코도 많은 관심과 사랑 Oh, uh, yeah, for me. Nice to meet you. Uh, well, uh, I think um, it'd be grateful if you watch this Pachini Girl. And um, also, you can feel a lot of love and family. And um, it'll be a great time for you to think about yourself and family, and you could attach to uh, humanity. So, yeah, thank you for, like, um, Um, letting me introduce myself, and uh, I hope you enjoy Pachinko. Thank you. you. Thank you. Bye. Bye.